가 장기화되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없을 줄 알았던 메가쇼가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가쇼에 들어가는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QR코드 찍어 인증하고 또 바코드 찍어서 입장 확인하고 천국 됐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구만 돈스러우면서 이러, 이렇게 힘들면 돈 못써 앞으로는 모든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하, 이제, 이제, 이제 적응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어딜 가도 이걸 다 해야 돼 이제는 하나 해놓으면 보여줬으면 좋겠어 매번에 아무튼 무사히 들어오기는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구경원분들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참가업체가 너무 줄었어 왜냐면 이런 폭이 아니거든 여기가 더 좁거든 어, 폭을 일부러 넓혔나봐 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게 이 전시회도 폭을 넓히고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장갑도 끼고요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여기 쑥 쑥을 넣는 거야? 메가쇼는 1년에 두번 킨텍스에서 열리는데요 남편보다 좋은 메가쇼, 코스트코보다 재미난 메가쇼입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경영예요 여기는 한의원이고 산부인과 병원이고 저희가 병원에 납품을 많이 했는데 음... 지금 여기서 1 0를을딱 하고 걸어보지만 알아요 전부 다 하고 나서 아우시고 나다아우시나고 이거 5분 동안 머리 염색되면은, 이건 너무 나쁜 거야. 이거는 화학이잖아요. 이게, 이건 어디? 이거 어디고, 그래. 이거, 이게 화학. 화학. 끄덕끄덕 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얼마예요? 만 오천 원. 살 것도 아니면서 값은 왜 물어봐? 뭐예요? 마스크예요? 어우 애기 거네? 마스크. 음. 너무 귀엽다. 이게 몇 살까지? 때가 때이니만치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아, 모형 신기하지? 만든 게 아니고? 아니, 그... 아니. 뭐, 이거 영지버섯이 이렇게 영지 생겼어요 영지버섯은 보통 이렇게 넙찍하게 생겼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녹강 모양을 한 영지버섯인데 어... 그냥 영지버섯보다 효과는 다섯 배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가에서 개발한 거예요 어... 세종으로 이건 좋은 것 한번 해보세요. 어, 도토리. 어, 이거 좋은 거 같아. 어를 한번 해 보세요. 이이도레 아이고 네요 이걸로. 라고 꿀 넣어서 볶가루만가면 다른 밀가루는 안 넣고 안 넣어. 꿀하고 노털 독토... 예되게 예. <목소리도> 종류 많아졌는데 더 많아진 거 같아요 그때 선생님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때 노랑노랑 노랑 그 거기서 벌써 음, 그때도 음, 음. 한열 가지 더 개발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되게 많아졌네 이왕 오셨으니까 선생님 제가 정말 아주 귀한 것만 맛보여드리고. 그래요? 더덕이에요 어. 이거 더덕은 육룡군 더덕을 홍삼초로 구이 못해 한 거예요, 선생님 어, 어. 한국 더덕일까요? 아 그럼 이거 강원도 혜성 더덕이에요 어, 세상에 사랑합니다, 이거 하면 음. 그래, 왜 이렇게 커요? 우리 조카예요 아응 감사합니다 아이고 처음 먹어보는데? 네, 한번 음. 드셔보세요 음. 어 맛있다 달아요? 근데 음 어때? 맛있네. 맛있지? 버덕이 <웃음> 응. 이런 맛이 나는거야? 음 신기하다. 국룡군 버덕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거예요 아음 처음 봤어요. 버덕을 음. 홍삼처럼 구중급한거예요 음, 진짜 맛있다. 네. 아홉 번 쪄서 9번 말려가고 음음 가마솥에 직접 지금 저렇게 음 이거 보면 엄청 비싸겠네. 대박. 좀 가격이 있어야 이분은 한라산 자락에서 수제로 조청을 만드시는 분인데요. 야메즈바 오랜 지인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이곳에서 만났는데요. 저의 딸 혜민이 얼굴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가 본그들이 말씀드릴까요? 좀 냉하시네. 맞아요. 냉이에요. 네. 이 친구 정말 손발이 거의 냉동실에 가깝거든요. 신기하다. 네. 요거 이게 그때 그, 그 당시 선생님 배때 이거 이거 이거 이 그때 당시 아 디자인인데요. 음, 네네네. 요건 제가 3년 전에 만든 숙이고요. 어 음, 네. 요건 제가 올 4월달에 만든 숙인데. 네. 틀리죠 우와, 네. 같은 식인데. 아... 저희 거는 1년 뒤에 먹는 거보다 2년 뒤에 먹는 게더 효과가 있고. 나 지금 더좋겠네더 좋죠. 더좋아요 가격은 저희가 3만 원서부터 20만 원까지 있는데 3만 원대는 도라지, 생강, 인진쑥 솔리, 야간무, 문배 감귤, 제주도에서 직접 제가 유기농으로 농사진 새싹보리. 먼저 삼만 원대고. 1 k g 에요 응. 어. 군뱅이 동청화초동청하초가 음. 군뱅에서 나온 동청화초그렇 흙도더, 흙도라지, 흑마늘 대추. 그래서 제품은 21가지의 제품이 있지만은 저 3만원 부터 20만원까지 백선생 후년멸치 아니? 몰라요 나이게 사고 싶었거든 저게 어떤 맛일까 하고 지금 제가 고민 중인 게 우동집들이나 모밀집들이 국내에서 나오는 재료만으로 저 국물을 낼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연구 중인데 오 좋다 조만간 아마 이걸 대신할 연구가 성공하면 방송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만남의 광장에 나온 거예요? 어 만남의 광장에서 후년별치로 아 국물 내라고 그러잖아 아 음, 그래서 지금 먹어봐봐 끈한 거를 위로 뺐어요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조차 비닐이야 오픈되면 초파리 날파리가 생겨요 이것도 강아지 영면배드도 이렇게 밴딩했다 두시간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 요거만 찢어서 종이니까 다시 집어넣고 밴드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엄마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맞아요. 이상하게 냉동실에서는 누린데 짠내가 났어요 이게 햇반도 사서 먹지 시고밥한 공기 넣고 사골국물도이리인식분해서 옆으로 가주세요 여기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요거를 사부님이 볼펜 갖고 날짜 하나 적으면 아 내가 언제 샀는지 그래서 일찍 산거부터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과자가루가 묻어있고 김가루가 있어도 이거는 신링이 된다는 거 절대 국물 안 세고 맛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요새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 봉지가 싸요 100장에 3,000원뿐이 안해 한약 봉지가 이게 두껍잖아요 그러면 해외 갈때 김치도 포장김치 사과 필요 없이 드세요 커피나 주스도 후깃에서 사 먹을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요거는 잡을 면적이 있어서 끝에서부터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잡을 면적이 없잖아 음. 중간에서부터 눌러서 두꺼우면 두꺼울수좀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 지금 자국 보이시죠?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붙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자국이랑 요 S랑 네, 만나세요. 네, 네. 요 자국하고 S랑 네. 그러면 안 붙인 쪽을 똑같이 지나가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뜯어보세요. 강도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절대 안 뜯어져요. 안 뜯어지죠. 그때는 이빨로 뜯으면 이 상하거든요. 음. 파란색으로 돌리세요. 컵팀. 내가 이제 커피를 포장했어. 운전하다가도 커파를빨할때먹은 다음에 나머지는 또 붙여오세요. 음. 그러 아이들 어린지 주부추브 바람 새는 것도 땜빵하시고 음. 생일날은 분명히 잔치한다고 풍선을 불어요. 풍선도 요 끄트머리 작게 애매하거든요 뭔가 뱅댕 하세요 풍선도 바람 안나와 그렇죠 아. 바람 안나와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남편보다 더 재미있고 코스트코 보다 더 신기한 곳 메가쇼 메가쇼입니다 오늘 보신 상품 중에 혹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업체에 전화하면 메가쇼 이후에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가지는 저희 야매주부가 공동구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상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체와 대화해서 공동구매를 꼭 진행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안 누른 사람은 절대 안 누르죠 끝내겠습니다